브랜디, 페퍼, 하이! 터치 하이터치 오 하이터치 하이터치 하이구 잘하네 하이거거 해줘 하이구 잘 하이터치 하이터치 터치, 터치, 터치, 터치, 터치. 아니, 터치. 옳지 하지 옳지 하지 <웃음> 진짜 빠르다. <웃음> 진짜 잘 뛰어. <피. 웃음> <웃음> 저 옛날에 여기서 잔기자랑했는데 <웃음> Thanks. 신 m 야 r r 야 a 어야 내아나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어아왜이기사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로으져주면으아네 아, 좋아. 좋아. 로몬이니까. 로몬이니까. 너무 멀리 던지는, 여기, your money, kaya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Oh, Timmy. Oh, Timmy. Oh, Timmy. Oh, Timmy. Oh, Timmy. t i m 맞아요, i 도 m y Timmy. t 오잘들어 오, 야일 와. 여기.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보줄서면 되겠다. 말을 되게 잘들뭐 이것만 있으면. 맞아요. 이것만 있으면. 야 뭐, 얘웬 일이야? 이렇게 잘 먹어? 아이. 참, 어이가 다이어트 무섭군. 그안 <웃음> 먹었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? <웃음> 배포? <웃음> 신기해. 난 배포 먹는 게. t e r e 천천히 옳지 <웃음> 어 그래 <웃음> 오 자기가 뒤로 돌아봤어 살짝만 떼고 그. <웃음> 그렇지 오, 오 <웃음> 잘 던지네? <못> <웃음> 달랑달랑대요 <대우는. 웃음> 오야잘 던진다 <웃음> <웃음> 와, 와 소리 대박 <웃음> <웃음> 와 대박 야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겠지 가! 가! 왜냐니 가, 혼자 가! 가, 빨리, 가! 가! <웃음> 아니야? 잡아야 돼! 가자. 가! 아, 혼자 가라고! 저기로 가, 혼자! 가! 빨리 가, 저기로 가! へへへへへ <laughs> 오 어, 오랜만에 봤는데 귀신같이 바로 오랜만에 본다 <웃음> 해볼고아 오늘 근데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잖아요 선생님 어이구 닦아줬어 그래도 귀신같이 던졌는데도 해보고 오오뭔 <웃음> 되게 멋있게 나오지 주둥이랑 제가 거긴 안 가봤는데 스위스 같네요. 아 혹시 <웃음> 스위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네네 저는 한번 가봤어요 아 그럼 저도 있어요 <웃음> 아니, 아니, 저도 가봤.. <웃음> 저 진짜 가봤는데요? <웃음> 저도. 아, 저.. 아저 말고 저희 집안이 갔어요 집안.. <웃음> 집안이랑 스위스랑 뭐 상관이 <웃음> 크게 있으신가 보다 네네네네 저희 집안이 스위스에서 가보는 게 꿈인 게그 저희 집안에 그런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극지심이 좀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제가 무슨 잘난 척? <웃음> 가봤어, 좋았겠네요. 아니 가봤냐고 해서 가봤다고 했는데 왜 잘난 척이죠, 그게? <웃음> 알아요, 그치? 그걸로 책도 쓰고, 응? 응. 아 <웃음> 다 알아. 저도 그책 구매 든요 <웃음> 그럼 저도 아름다운 그림 한번 만들게요. 네. 아름다운 거 한다며. 아, 너무 귀여운 게 해서 찍었거든요. 솔직히 인정하셔서 선생님 인정해 주세요. <웃음> 너무 귀엽네. <웃음> 전 이렇게 찍는 거 좋거든요. 오, 귀엽다. 약간 얘가 살짝 때같는 느낌으로. 약 음, 음. 살짝 풀도 나오고. 음, 풀도 나오게. 음.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시선은 꼭 여기를 안 봐야 돼 카메라를. 왜? 아니 원래 그래. <웃음> 왜? 원래 스타들은 좀 그래. <웃음> 아 스타들 오늘 카메라 안, 어, 어, 안 봐? 어안 봐. 살짝 곁는지라도 괜찮아. 좀 느낌 있게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어. 잘나 출첵 말해봐 잘 나왔죠? 너무 옆모습인데아 근데 원래 저옆모습도 요즘 트렌드인 거 알죠? 무슨 <웃음> 알죠? 뭔가 이제 <웃음> 나를 찍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시크한 척하면서. 딱하게 나를 좀 신경 쓰고 있는 느낌으로. 이거 너무 귀엽죠? 아, 이거 잘랐어. 근데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. 어. 아, 뭔가 이렇던데? 아, 입... 원래 입이 크면 귀여운 음, 거예요. 음. 자. 잠깐만. 그래저가로등게 거기서 펼쳐야 어 아, 잠깐만요. 자리에 옮기는 거안 돼요. <웃음> 아, 알겠어. 어, 페퍼 아, 불을 그, 그켜 놨어요, 지금 펫퍼가. 아, 저 짜증나요, 이거. 이거 이거 있잖아, 이거. 어, 잠깐만. 부르는 거안 돼요. <웃음> 아 근데 솔직히, 진짜 죄송한데 귀엽지? 아 짜증나는데 아, 근데 귀엽죠? 사실. 귀여운데 아, 저 이런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거, 이런 거. 근데 조금 <웃음> 이런거 어때? 화보같고 아, 아, 좋은데 아, 근데 이거 조금 부르고 막. 이봐 이봐 이봐 귀엽지? 보마? 엄마 이말저어 고양이가 있어 어디? 어디? 와, 진짜. 뒤집어지신다. <웃음>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어제 줌바도 못 가고, 오늘... 오늘은 가보려고요빠져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브랜디가 너무 더워해가지고 산책할 때 유독 더워하거든요, 셋 중에. 브랜디는 차라리 시원하게 산책하는 게 낫지? 브랜디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? 산책을요. 시원하게 하는 게 낫겠지요? 더워 죽겠거든요, 브랜디는. 그죠 우산을 샀는데 엑소 우산이었어요 18,000원이나 주고 샀거든요 우유와 우왕 집에 이게 있거든요 오늘 나의 OTD 오늘 나의 룩 안녕하세요. 회 q u 어. <목소리도>